안녕하세요 음, 지금 미니맵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쓰면 안 된다 이거 그냥 핵 같은 거 아니냐 이거 쓰면 게임 밴당하는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속으로 쓰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그 그냥 그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고요. 사용하는 사람들. 저도 물론 저는 일단 메신저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고 개인의 판단하에 사용하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용한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수도 있고 막히만 하지, 막히면 그때 그만하지 뭐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저는 뭐 문제가 안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외국 유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거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양쪽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거 공지 떴다던데 밴 당한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피셜 뉴스를 들어가 봤습니다 없습니다 내용이 7시 전에 발라쿠 서버에 대한 얘기가 올라왔고 21시간 전에 트랜스퍼 뭐 이것도 하루 전에 트랜스퍼 제일 지금 핫한 미니백보다 솔직히 이게 더 핫하죠 그 서버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가 끝이고 없습니다 오피셜 뉴스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르는 오피셜 뉴스 공지사항 루트가 있다면 댓글로 루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제너럴 디스커션 여기 가보죠. 그래서 미니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몇 시간 정도 전까지 가서 몇 개를 살펴보죠. 오케이, 그나마 네 시간 전에 있는 거, New o l d 미니맵 오버레이. 딱 제목만 달아두고 내용을 보면은 음... 미니맵은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 월드 맵을 플레잉 중에도 사용 오버레이로 사용해봐라 부정행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PC 리소스를 어떠한 종류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뭐 거의 네버랑 100%랑 거의는 뭐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이 PC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면 약간 이슈가 되나 보네요. 이거는 뭐 당신이 월드를 돌아다닐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원을 더잘 찾을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어, 어드밴티지를 주는 종류가 아니다. 플레이어가 그뉴 월드 펜스 맵 그러니까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자원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익스플로어 인터넷 따로 검색하는 거 있죠. 거기 있는 거를 두 개의 화면으로 쓰던 거를 단순히 한 화면으로 포개인 것 뿐이다. 이런 얘기죠. 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해라라고 사실상 권장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댓글에 보면 이 친구 그 댓글을 보면 공지 그 동조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죠. 나는 뭐 얘네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미니 맵 기능이 인게임 기능에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음. 미니 맵 아닌데? 아닌데? <웃음> 미니 맵 필요 없는데? <웃음> 아니, 컴파스로 하는 게더 좋은데? <웃음> 아무튼, <웃음> 그, 컴파스가 그뭐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화면 위에 있는거 진짜 그 저희 뭐 어릴때 수학식에 쓰던 그컴퍼스가 아니라 화면 위에 있는 그선명식도 배그 백그 배그 맵 같은 그걸로 해라 이러는 것 같고요 순간 진짜 그 초등학생 때 쓰는 그 컴퍼스로뭐 돌리라는 줄 알았네 뭐 아무튼 이게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아그 <웃음> 아직 야 그거 어딨는데 <어디> <웃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이 어... <웃음> 라이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고맙다 <웃음> 야 멋지다 공유해줘서 고맙다 이거는 그런거다 니가 컴퓨터를 하면서 음악 재생을 하는거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쓰는거 스팀을 쓰는거 이미 너,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스팀 오버레이를 쓰고 있죠 스팀 게임인데 스팀 게임은 어떤 단축를 누르면은 스팀 친구 추가된 유저들이 뜨는 그런 오버레이 기능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디스코드 디스코드 오버레이도 있죠 게임하다 디스코드 오버레이를 화면 상단에 띄워두면은 어떤 사람이 그때 마이크를 쓰는지가 딱딱딱딱 아이디가 반짝이잖아요 그런, 그런, 거, 그런 거랑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 친구 말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음. 이 OCR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이거는 뭐이 화면 위를 읽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해킹 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종류는 아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종류의 의견이네요. <웃음> 중국은 이미 니가 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용되서 안돼 뭐 이렇습니다 다른 걸 보러 가볼까요 이 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최근에 생긴 거 New World Minivac Overlay Released 뭐 이게 나왔다더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게임이 나온 2주 후, 지금 우리는 어, 지도를 열기 위해서 M을 클릭하거나 화면 상단에 있는 어수선한 나침판을 사용하는데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쓸수 있는 뉴 월드 맵을 게임 화면 위에 구석에 올릴 수 있는 미니 맵을 제공했다. 이거는 게임 코드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 도는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 이 프로그램은 음, 뭐 어떤 어떤 회원과 자기가 얘기를 한게 있다고 하는데 라이브 채 멤버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지안티치트 이지안티치트라. 이미 그 뉴월드 맵에 대한 여러 자원을 보여주는 장소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그런 사이트랑 비교했을 때 특정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냐 더 뭔가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이득을 주고 있냐 그냥 이건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개념이 아니냐 옆 화면에 검색하고 보고 이동할 거를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개념일 뿐이다. 그렇지 않냐? 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 미니백 오버레이는 그 홈페이지에 검색하는 그 인간의 노동력 과정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변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어 운영진 측의 마음이겠죠 떡주는 사람 마음대로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라이브 채채서 얘기를 했다 데이비드 n 밴드 라이브 챗 서포트에서 이게 밴 당할 거라고 얘기했다 이걸 사용하는 건네 의지다 그러나 울지 마라 <웃음> 밴 당하고 울지 마라 뭐라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무튼 이 사람은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사람은 뭔 소리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거 포럼에서 이거 고 싸우긴 한다 근데 뭐 아무튼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밴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본 적이 없다 제발 제발 이거 쓰는 애들 밴 당했으면 <웃음> 뭐 근데 음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메인포스트에 이거에 대한 세개의 글이 있다 그세개의 글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공감한다 음아내 생각은 이거야 나는 콤파스가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나만 그런가 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내그 분위기는 좀 살펴볼 수 있지만 전문적인 얘기를 어떤 유저가 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냥 그 사람의 어, 전문적인 지식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랑, 별, 그거랑 이제 개발진이 이거를 배나 하는 건 정말 별개의 얘기예요. 그냥 그냥 이거 그래도 안됨 이라고 하면은 뭐못 쓰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잡아 낼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얘네가 잡아 낼수 있냐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음 어쨌든 마지막 글좀더 보러 가겠습니다 글 하나가 더 남았죠 제일 최근에 올라온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뉴 월드 미니 맵 아주 제목 깔끔하게 심플하게 올라왔죠? 뉴 월드 아마존 게임 서포트 지원팀 안녕하세요. 저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걸 좀 방금 전에 알았거든요. 이걸 방금 전에 알았는데 이거 미니 맵 그러니까 뉴월드 미니맵 이라고 불리는 이게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링크를 줬더라고요이 뉴월드 디스코드 미니, 미니맵이 있는 디스코드에 대해서 그리고 뉴월드 미니맵이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웃음> TOS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OS가 뭔지는 뭐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위반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게임 파일이나 메모리에 엑하지 않습니다. x 세스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 이 도구는 비주얼 하위 메뉴에서 s h o FPS 설정을 활성화한다며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어... 플레이어 좌표로 이미지를 변환해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포지션 데이터를 작은 화면으로 캡처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 쇼 FPS 하면 은 보이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 좌표를 우리가 읽어가는 거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쇼 FPS를 켜면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좌표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바로 읽어 가지고 뉴월드 미니맵 그 사이트에 있는 그곳으로 탁 찍어 가지고 근처에 있는 자원들을 캐치해서 다시 탁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이걸 우리가 뭐 너희가 알려주지 않는 거를 보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훔쳐 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과정상의 문제도 없다 그냥 사람이 서칭하는 노동력 그 시간을 빠르게 환산해 주는 것뿐이다 라고 하네요 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당신들이 지금까지 공지해 놓은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미니맵을 만든 그 제작자 측의 대답이죠 제작자 측 대답은 뭐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무조건 오피 밴 당해야 됨 라고 하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을 갖고 있고 이거는 밴 당할 만한 그런거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역시 사람들이 하지만 이 친구가 얘기하죠 뉴 월드맵 세컨드 모니터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 너도 옆 화면에다가 뉴 월드맵 켜놓고 하잖아 그거라고 라는 말이죠 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웃음> 어쩌라고. 그냥 오버레이잖아.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네옆 화면에서 뉴 월드 맵 쓰잖아. 네 그거 안 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웃음> 이 친구 이 친구 누구야? 니엘 이 친구 뭐야? 굉장히 굉장히 이 여기 저기에서 공간 침투를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이, 이 친구 니엘이란 친구. 뭐 대변자야? 여기 미니맵 에도움 만든 사람 뭐 개발자인가? 자 상황을 조금 정리해볼까요? 상황을 좀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경고는 해야죠 경고 미니맵 사용은 개인 어, 유저의 개인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딱 이정도까지만 써놓고 천성측 이미 옆 모니터, 이미 듀얼 모니터로 보고 있잖아. 유월드맵 보고 있잖아. 2번. 스팀이나 디스코드에서 오버레이로 니네 게임 하는 위에 띄우잖아. 뭐가 다른데? 이거죠. 사실 이 위에 이것도 뭐가 다른데, 뭐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미 뉴 월드 맵을 옆에 켜놓고 검색하고 그걸 보고 아 여기 가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오고 있죠. 그 이걸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 게임에서 앱쇼 FPS를 키면. 좌표가 표시가 돼요. 이거 누구나 볼수 있는 거죠. 내 플레이, 플레이어가 내 캐릭터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어, 미니맵 프로그램이 읽어서 읽고 바로 검색을 대신해 준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New World 맵을 켜서 검색을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대충 근처에 마을이 뭐가 있고 해가지고 탁탁탁해서 아 내가 여기 쯤에 서 있고 이 근처에 이거 있구나 라는 이 과정을 대신해 준다는 거죠 과정에 시간을 세이브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니까 무슨 도구냐 <웃음> 어 <웃음> 아니 산업혁명때 <웃음> 이런 비유가 맞나 산업혁명때 반의수공업하던 거를 기계로 어 린넨을 뽑아낸다 방직 그 옷감을 뽑아낸다 그냥 이 과정이다 이거 해킹임? 딱이런거예요 지금 찬성측의 입장은 뭐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측 안됨 일 안됨 말도 안되는 말되는 OP임 근데 이런 그러니까 왜 오피인지는 말안 하죠. 그냥 약간 핵 아님? <웃음> 그러니까 그 의견을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견을 의견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게임들을 하면서 게이머들이 알고 있는 게이모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외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핵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범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거죠 뭐 이것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2번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면 어떻게 되는거입니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인게임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인게임 기능이 아니에요 인기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유저들 간에 어쨌든 편차가 발생한다 사실 뉴 월드 맵도 아는 사람은 조금 더 자기가 열심히 서칭을 해서 효율을 보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맵을 계속 뛰어다니는 거죠 어디 가면 뭐가 있나 아, 해가지고 서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찾아내는 거죠 사실 이건 정보의 편차인데 이것도 뭐 하지만 공감합니다 요울대에서 인게임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는 제일 깔끔하겠죠? 이게 애드온 개념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은 사실 뭐 와우의 애드온까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냥 진짜 오버레이예요 그냥 화면 위에 띄어놓는것 뿐이에요 어쨌든 뭐 디테일한 건 떠나서 사실 이렇게 가는 과정은 전 별로 창성하진 않습니다 와우라는 게임이 조금 곤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에드온의 효용 그 좋은 점도 있지만 편리함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리고 3번 또 뭐가 있었더라? 뭐 기억이 안 나네 3번 또 반대측에 뭐가 있었더라 벤 당할 거임 아무튼 벤 당할 거임 아무튼 벤 당함 근데 종합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다 맞는 말이고, 벤당 벤당하면 손해. 근데 근데 아무 말 없이 벤당 벤하겠냐? <웃음> 뭐 이런 말이 이런 상황인 거죠? 공제하겠지. 그럼 그때 안할 거임. 저는 저는 이 저는 제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고. 안할 사람은 안전하게 하지 마라 뭐 그런 겁니다 뭐 디아블로2도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할 때는 맵팩 했, 맵팩을 해서 맵피스토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랑 지금이랑 기술력도 다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건 진짜 이름 자체가 맵팩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건 뉴월드 미니맵은 맵팩이 아니라 미니맵이잖아요. 미니맵 오버레이 이름이 이름에 핵이안 들어가요 일단 여기다 추가해야겠다. 어디 있어? 이름이 이름에 핵이안 들어가. 어째추가해줄게요 이렇게 종합 그리고 어... 제일 와닿았던 거는. 오버레이라는 거 오버레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어 약장수 맘대로 떡주는 사람 맘대로 잠깐 이둘둘다 있는 말인가? 약장수 맘대로 맞는데 떡주는 사람 맘대로란 말이 있나? 어쨌든 개발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뭐,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반응 살펴본 걸 보고서, 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뭐야. 그, 누가,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이거 공지가 올라왔다고, 벤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시작된, 어, 녹화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각자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것도 자유, 책임지는 것도 그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